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입니다 그동안 룩북 요청이 많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제가 올 가을에 입었던 었 데일리룩 몇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번째 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옷은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왔던 옷인데요 핑크뮬리보러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날 브이로그도 찍었지만 아직 편집중이에요 아무튼 베이직하고 깔끔한 흰색 니트에 가을 느낌이 나는 노랑 제크 치마에 노란색 가죽가방을 매치했어요 안에 누빔처리도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늦가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탈색 때문에 머리숱도 많이 없어지고 정수리에 머리가 많이 잘려서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녀요. 그래서 모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구매한 이 모자는 아무 룩에도 잘 어울리고 활용성이 높아서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저 부츠는 제 브이로그에서도 많이 보셨었죠? 저는 부츠 덕후랍니다. 두번째 룩은 친구들이랑 한강 갔을때 입었었는데 니트 원피스 안에 추울 가방 검정 쫄티를 입었어요 <웃음> 너무 거슬리네요 가방은 얼마전 강릉으로 여행 갔다가 남이상점이라는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수제 가방이에요 가방 끈부터 검정색 반짝이 털까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주 초코도 착용할 때마다 질문이 많았는데 유린에서 인스타 마켓 했을때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날 옷은 훌렁훌렁거리고 기장도 제 평소 치마 길이보다 긴 편이라 너무 편했어요. 신발은 역시 이날도 당마 20폴 부치랍니다. 그리고 이날 썼던 연보라색 베레모는 색이 너무 예쁜데 매치하기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세 번째 룩은 제가 비즈니스 미팅 갔을 때 입었던 착장인데 제가 평소에 잘안 입는 스타일이긴 해요. 빨간색 남색 체크 원피스에 오버핏 블레이저를 매치하고 니트망사 양말과 중성적인 스퀘어토 구두를 신어서 청순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이날도 뿌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지만 핸드백이랑 포인트로 옷이 너무 무난하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룩은 이번에 자라에서 구매한 신상들인데요. 코트는 조금 얇지만 인디핑크색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추위를 너무 잘 타서 초겨울만 돼도 못 입을 것 같아요. 이너 티셔츠도 재질이 너무 부드러워서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이너와 아우터가 너무 베이직하기 때문에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바지도 예쁜 흑청에 당근핏에 편안한 바지라서 활동하기에 좋고 신발은 엄청 편할 줄 알았는데 제가 칼발인데도 은근 조이고 신을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예뻐서 열심히 신고 다니고 있어요. 이상 저희 짧은 룩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